근데 잘 나오는데요? 네 예, 이쪽에서 살짝 무너지던 것도 바로 잡혔어요. 이쪽에서 잡혔던 데 이게 확실히 두께가 두꺼워서 재료 양이 많으니까 살짝 무너지는 건 어느 순간 커버 되나 봐. 지금 실린더에 여기 이 정도 있던 게 이렇게 줄었어요. 어? 많이 쓰네. 이게 그러니까 거리로 생각을 해야겠다. 얘는 그럴 것 같아요. 무게 대비. 거리가 길면 압출이 재료가 생각보다소진량이 진짜 빠르네. 그러니까 이게 쭉 요만하게 했다 그러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모양이 다 깨져서 보기 싫을건데 크니까 모양은 나오는데 여튼 그 소음은 익스트루더에 너무 과한 일을 시키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소음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재료의 물기 정도나 압출량 속도 압출 그 퍼센테이지 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진짜 소음 거의 없어요 특히 얘는 거의 펜도 없어요. 펜이라고 해봤자 저 보드에 있는 펜이 하나인 것 같아요. 보드 열시켜주는 거 밑에 있는 어. 거. 그래서 펜 소음도 없어요. 왜 우리 3D 프린터 요새는 펜 소음이 더 크다고 막 하잖아요. 펜 소음 자체도 없고 그냥... 되게, 되게 조용해. 응. 응. 막 이게 다 흙이에요. 하얀색이. 다 청소해야 돼. 여기 지금 막 책상 위도 이래요. 지금 난리가 아니야. 청소할 게그 끝없이 보입니다. 뒤 정리 한 시간 할것 같아요 진짜. 딱 진짜 괜찮을 때 끝날 것 같아. 어 무너진다. 어 무너진다. 무별되는게 아닌 아니... 아닌 아니... 거. 무너졌다. 여기서 그냥 끝내고 짜야 될것 같은데요. 우와... 아. 무너졌다 아 욕심이었다 오 완전히 파이천 펴졌다 근데 펴졌어요 흙이 이대로만 구춰대해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난리야? 일단은 예상 원인은 바닥에 안착이 살살 약했거든요 바닥 안착이 약했었는데 위에 쌓이면서 무게가 이게 흙무게잖아요 흙무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넘어지면서 넘어졌는데 너무, 너무 웃긴 건아 넘어지면서 이렇게 펼쳐졌어 흠, 내가 또 건드렸어 아유. 이대로 내비둡니다 이건 자, 이대로 붙여요. 자 여러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